네. 라디오 도 막걸리 사러시고메뉴다 막걸리 요 노래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서울에달 새고 서울의 달괜찮았으세 마지막에 두 개장 맛있어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. 저희는 오늘 마실게요 막걸리 있어요. 안돼네 어제 언니가 곱창 얘기해서 저녁에 곱창 먹었어요 아 진짜요? 오오 <웃음> 이거 이정표 하나 더신기 여기도 여기 안녕하니 내일 봐요. 네일 봐요. 네일 봐요. 내일 봐요. 내일 봐요. 저녁 5시 농담 먹어요. 막걸리 파손 모습이요. 막걸리 파손 내일 봐요괜찮 가요. 아, 아. <웃음> <괜찮아요>. <웃음> <응>? <웃음> <웃음> <웃음>